국가 경제가 국민 개개인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사회 기억이엔기교에서 찾아야 합니다. Mm -hmm. 그렇기 위해서 일단 국가 경제가 어떤 거고 직업 안정성이나 소득 수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. Mm -hmm.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 어, 질 좋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Mm -hmm. 인간다운 삶. 인간다운 삶이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랬을 때 삶의 질이 높다고 설명을 하는데요.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의식주를 쓰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의식주,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존재가 된다.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가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있는데요. 그 국민 개개인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쉬워진다는 내용이라던가 진료평트, 의료혜택, 문화생활 같은 여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만큼 국가경제가 중요하다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. 그 이렇게 봤을 때 국가경제가 이제 지가 안정성이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어, 뭐 의식주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음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가 안정성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. 음.